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눈썹 고데기 팁을 가져왔어요. 시중에 팔고 있는 속눈썹 고데기는 싸게는 만원, 십만원까지 원선 있는데요. 굳이 고데기를 따로 사서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숱이 없고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첫 번째, 나무젓가락이나 나무 꼬치 면봉, 그리고 라이터를 준비해주세요. 라이터로 열을 가합니다. 손가락으로 열감을 확인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마스카라까지 마친 속눈썹에 뿌리부터 천천히 열을 전달하면서 올려주세요.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고데기를 해주면 하루 종일 처지지 않는 속눈썹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번째 방법은 다쓴 마스카라로 활용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적당한 열을 가해주세요.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보다는 마스카라 자체로 뭉침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뭉침 없는 속눈썹 고데기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로 구매해서 쓰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